안녕하세요, 민구들. 민기입니다. 핑아, 안녕. 제가 구독자 만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Q&A를 찍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애칭이 생겼어요.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일 많은 구독자 애칭? 민구들이었어요. 민기 민기로 구독자들 해가지고 이제 민구들이라고 어있어요 네, 뜻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Q&A를 처음으로 준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깜짝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우가 옆에 있는데요. 질문을 지우가 읽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일단 제가 너도 텐션이 없는데 제가 제가 채널명 이름이 민기록이잖아요. 근데 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씨입니까? 박씨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 저는 성은 김씨고 김영 김씨고 김민기가 제 본명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26살이에요. 저는 96년생이고 GT 26살입니다. 혈액형은 오형이에요오형이고 그리고 직업은 지금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 모델도 어, 건이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을 한두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키랑 몸무게는 어, 180cm에 70kg 나갑니다. 어,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근황은 어, 쇼핑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촬영하는데 땀이,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촬영을 하고 있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또안 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가 될수 있고 저는 요즘에 환승연애랑 그리고 알고 있지만을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두개 되게 챙겨보고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자주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고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어, 이 질문도 되게 많으셨어요. 일단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부터 운동을 하다가 또안 안 했어가지고 이번에 이사오면서 새로운 지점을 이 동네에 있는 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1년권을 끊어가지고 6월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혼자서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웨이팅이 아니고 <웃음>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진짜 유용한 유익한 그런 어플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어플이냐면은 이거는 플랜핏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띄워드릴 건데 이 플랜핏은 제가 하루마다 하루하루마다 이제 루틴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정해주는 어플이거든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어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운동 관련 콘텐츠를 찍거나 이럴 때 제가 자세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이 되셨는데 이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 목표는 구독자 만명 되기. 그리고 만명이 돼서 Q&A, 영상 찍기. 그 다음에 구독자 1칭 정하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저의 다음 목표라고 함은 구독자 10만명 되기. 뭐 2만명 되기, 3만명 되기도 아니고, 저는 그냥 크게 10만명 되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버 버튼을 받고 싶어요. 기한은 따로 정해주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 그리고 좀 유익한 영상들을 올리면서 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공감을 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좀 재밌어하는 게 그냥 저는 좋아서 그냥 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게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10만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냥 꾸준히 제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언더코드인데 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 사실 이게 좀 말하자면 조금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쇼핑몰 을 이름을 정할 때제 지인들한테 어떤 이름이 괜찮냐고 남자가 이제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 쇼핑몰 이름으로 어떤 게 적합하냐 좀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던져 던졌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모였었는데 그중에서 뭔가 온코드라는 말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온코드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해봤어요. 막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의 코드를 사람들한테 입힌다? 뭐 이런 거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고 뜻도 이상한 그런 걸 그냥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입힌다. 이런 거였고. 근데 지금은 어, 좀 사정상 온노코드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온더코드로 바뀌면서 뭐 의미는 아까 말했던 그냥 그거랑 뭐 변동 없이 의미는 똑같고 사실 크게 온더코드라는 명칭에 대한 뜻을 담거나 뭐 의미가 있거나 뭐 이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상호명 같은 걸 정할 때 약간 좀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짓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좀 잘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이런 인간관계 이런 거도 질문이 좀 있었어요 어, 일단 저는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배려가 없는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좀 싫어해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공통된 말이거든요 이기적이고 배려하고, 약간 좀 기회주의적이고 약간 좀 필요할 때만 찾고, 약간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어, 그냥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사람들좀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좀 거리를 스스로 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삼성을 퇴사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뭐가 후회가 되셨나요? 네, 요즘에 어... 요즘에 다시 그 제가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퇴사 브이로그 영상. 그영상에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또다시 또 이제 달리더라고 후회하니, 느 뭐, 후회했을 거라 하더니, 뭐 당연히 후회할 거다, 뭐라면서 지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뭐, 칭찬을 하시는 분, 그리고 부럽다 하시는 분,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 되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말을 할 때, 아직까지 후회가 되는, 되는 게 없는데, 나중에는 좀몇 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어, 후회되는 게, 그냥 진짜, 삼시세끼밥 나왔던 게 되게 좀 그립습니다. 후배라기보다는 그냥 그리워요. 그그 그 아침, 점심, 저녁을 줬던 그 회사의 밥이 그립습니다. 되게 진짜 그리워요. <웃음> 되게 그때 다닐 때는 핫도 이거 나왔네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친구들끼리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것을 먹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영양사분들에게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해야 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울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대화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없어서 좀 그게 그것도 좀 그리워요. 어떻게 보면 그리운 게 없나요? 라는 질문이 맞을 수도 있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아쉽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H 이 스타일리스트 엠베서더는 어떻게 알게 되요? 하게 되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H 스타일리스트 4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이제 3기 활동자들이 막 올리더라고요 차를 받았고 해서 올리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활동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4기 때 나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사기 지원을 하는 그런 기간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까먹고 있다가 지우가 이제 알려줬었거든요 저한테. 사기 지금 뽑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부라부라 제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또 보고 그렇게 석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영상 편집을 좀할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 임, 꼭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됐었어요. 영상 편집할 줄 알고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H 스타일리스트 오기를 제가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아마 어, 조건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SNS 활동을 좀 열심히 할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지가 있고 영상 편집을 할줄 알면 되게 우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런 조건이 다 타당하다 <웃음> 난 조건이 다 된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지원해 하셔가지고 그 현대자동차 싹다 딱딱 타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를 타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 분과 만나게 된썰 궁금해요 <웃음> 사실상 제 질문 중에 이 질문이 되게 멋져요. 정말 탑탑 1위였습니다. 1위. 제가 몇번 설명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하는 거는 또 제대로 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바야흐로 제가 한 2019년도에 2019년 8, 9월쯤에 이제 지우라는 사람을 인스타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 딱 봤을 때 저는 연예인 이상형이 약간 문채원 이나? 약간 배윤경 같은 스타일?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순수하고 이미, 순수한 이미지에 딱 약간 한국 미인, 미인형? 그런 느낌?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그냥 순수함! 와이 친구 진짜 순수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 그뭐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감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사람을 봤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좀어지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다 생겼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그래서 음. 처음에는 팔로우를 걸지 못했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팔로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괜히 그냥 보다가 눈팅만 하다가 그냥 넘어왔어요. 에이 네. 따고 이렇게 그냥 넘어왔었어요. 마음속에만 품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지우 사진딱 다시 떴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 떴는데 하, 보니까 또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안 느꼈다 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팔로우를 걸었죠 팔로우를 <웃음> <웃음> <웃음> 팔로우 <웃음> 팔로우를 걸었어요 팔로우를 걸고 얼마 안 있으니까 지우도 이제 팔로우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됐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맞발 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지우가 스토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도 사진인가? 지우 셀카인가? 아무튼 그래서 올렸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첫 이제 약간 도전 정신으로 제가 아, 너무 예뻐요라고 이제 아 처음에는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보면 고양이 이모티콘인가 아무튼 고양이 박수 치는 이모티콘인가 그걸 다 보냈었어요 그걸 보냈더니 지우도 똑같은 이모티콘이 뭐가 왔었어요 고양이 고양 이모티콘을 이 쭈아가, 쭈아가 보냈다 쭈아가 저한테 보내 제가 너무 예뻐요 라고 그때 도전, 도전정신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감사합니다인가? 감사합니다 라고 <웃음> 했던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연락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이어나가야, 이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좀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제가 질문, 스토리에 질문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지우가, 그때, 취미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아주 답변을, 이제, 해서, 이제 질문, 답변을 올려주고, 그 뒤로, 제가 또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스토리, 할머니, 그 DM으로 이렇게 막 연락을 또 하다가 또 받고 하다 받고 이렇게 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처를 교환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지우가 저한테 좀 마음이 좀 저가 이제 싫지 않구나 이런 걸좀 느껴가지고 정말 좋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계속 하다가 죽어봤다가 우리 한번 보자. <웃음> <웃음> 네? 우리 한번 이제 볼때 됐지 않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강남에서 한번 보는데 그때도 하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되게 서로 서로 자기 볼고 막 이상하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지우는 머리 다 풀리고 뭐 저도 막 머리 막 이상하고 막이렇가좀고 옷도 다 젖고. 그런 상태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가지고 근데 서로 보면서 계속 웃고 막 부끄러워 가 지우는 막 엄청 부끄러워 가지고요 저도 완전 소신해 가지고 처음 보고 막 낯설면은 막 말잘못 하거든요 근데 지우가 너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라도 뭐라고 말을 해야 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민기야 생각해야 된다 <웃음> 마음속으로 계속 민기야 진짜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말 못하면 안 된다 무조건 무조건 지우가 나 마음에 들어 해야 된다 면서 혼자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한몇번 만나다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마음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제가 또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의 레퍼토리원 중에 하나예요 사귀게 된레퍼토리 빠밤 끝 민기님과 지우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ENFJ입니다 ENFJ이고 지우는 INFP INFP에요 그리고 제가 그 MBTI 별 궁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그래프를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저희는 MBTI 천생연분으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최근 지금 MBTI가 그렇고 저희 근데 좀 신기한 게 지우랑 저랑 만났던 초반의 MBTI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면 달라요. 둘다 달라요. 근데 그때 MBTI를 또맞춰보면은 그때 궁합이 또잘 맞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잘 맞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변해도 우리는 서로 변해도 변해도 잘 맞구나. 무슨 말이야? <웃음> 서로 서로가 변해도 잘 맞다. 어떻게든 잘 맞다. 맞다고요. <웃음> 그렇습니다. 저희 MBTI는 이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 종합해본 질문들은 이 정도였어요. 뭐 중복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일단 어, 간략하게 Q&A 첫 번째 첫 번째 Q&A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만명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민구들 민구들이라는 애칭을 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첫 번째 Q&A가 되게 이제 본망일 수도 있을 고 되게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밌게 봐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A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Q&A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 귀가도 인사할래? 안녕 안녕 안녕 다시 한대. 물었다 다시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